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홍계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어 수리는 안해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송면 홍계리에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 형태에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99제곱미터 15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치락지구입니다자연치락지구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유지의 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혀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44제곱미터 14평 있습니다. 주구조는 목조입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1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상 없습니다. 주차대수도 건축물 대장상 없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대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면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서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없습니다. 가격은 영상 뒷부분에 기록해놓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홍계리 마을 입구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 앞에는 조그만한 도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다닐 수 있습니다. 집 뒤쪽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앞쪽 마당입니다. 여기는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주방이 있고 방두 개가 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홍계리 마을 입구입니다. 홍계리 마을 입구에서 물건지로 가보겠습니다. 도로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산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현재 담장이 무너진 상태의 주택입니다. 도로는 잘돼 있고 앞쪽에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색 지붕으로 컬러 강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대추나무가 있고 담장에 무너졌고 외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나 수리는 많이 해야 되고 왼쪽에는 창고 같은 헛간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방두개와 앞쪽 거실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주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방입니다.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통입니다. 대나무가 좀 많은 집입니다. 이 방향의 집에서 봤을 때 남서향입니다. 집 뒤쪽에서 촬영했습니다. 집 대나무가 참잘 어울립니다. 집 뒤쪽에는 아주 큰 서나무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아주 시원하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수지정일 저는 1982년 10월 29일입니다. 수종은 서나무이며 수령은 약 30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토재지는 포항시 남구대송면 홍계리 있습니다. 가격은 건물 가격은 없으며 토지 가격 3.3제곱미터당 가격은 56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